올라간다, 올라간다 황송철이 들르를라간다어이가드누 고이가드 어이가드누고이가지 황송철이 들로올라니 몇날고로 황송 갈까 조자의호다며이달지로가련만은날고로송 갈까 가고 눈도름 몰라가며 오돌온 가다가 어디 전쟁이든 가다가 어디가지. 이성아 잘했거라 눈도 던지모든돌도돈을 진당도 받아 먹고 찰떡를 바랴거나 잘했거라 짐조가다눈간도나는 이때는 어느 때냐 온유월 농방신위엔 부인들이 방해를 찍하던 그때의 신동상앞에는다 꼽고 할수 없어 밥 얻어 먹을 욕심으로 방해 꼬여서 올라서더니 방에 설소를 먹이는데 꼭 이렇게 매이겠다 오유하방 오유하방 에 <목소리> <목소리> 요라들 한다 오유아방에 오유아한들반한가강타고다라 이인의네 거둥보소 양방인의 군인의 군고 잡고 두의 군인의 군인의 군인의 군인의 군인의 군인의 군인의 군인의 군인의 군인의 군인 하더둥 보소 부인들 보어서 농을 한다 <놀람> 앞에선 바도랴 공들에 보소 주전 <놀람> 돌부두 돌나 오유하방에 오유하방에 <놀람> 옆에선 바도랴 장단에 보소 <놀람> 주사리부터 올고 <놀람> 올고 본다 오유하방에 <놀람> 답지도 도동잘기 흐르라 오유 동작. 답지시백작답도 동작. 답지지도도 동작. 구나 오유 하방에 오유 작답지천 동작. 답지도 동든 답지도 동작. 내집도 동작. 답지도 러진다 오유 오, 유 하, 방 에, 우리를 두, 고, 어디 난, 양, 은, 참 에, 로들 하, 바, 다 오, 이, 하 이, 이, 오유하 이, 이, 이, 리 이, 이, 이, They are the n a n y a n g u h i